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이 들었을 때 다소 충격적이고 화가 날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걸 다 듣고 나서 이게 인정이 된다면 어쩌면 내가 연애의 흐름을 바꾸거나 내 스스로의 매력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니까요 끝까지 힘들더라도 좀 들어봐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인이 되면 요 서로가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할 텐데요 여자인 나도 내 남자에게 어떤 부분을 좀 참아주고 맞춰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남자도 나에게 맞춰주고 나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전향을 해보면 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내 남자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남자친구하고 통화도 자주 하고 싶고요 그 남자하고 계속 데이트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의 이런 마음은 요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쭉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도 요내 남자가 처음에는 요 나하고 전화통화를 자주 하고 싶어 했고요 나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었어요 나하고 정말 자주 만나고 싶어 했었어요 아마 나를 정말 많이 좋아했나 봐요 근데 요즘엔 안 그런다고요 마음이 식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자꾸 서운해지는 걸 거고요 그럼 이제 혹시라도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남자는 요 여자친구하고 통화하는 게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여자인 나는 요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과 통화하는 게참 즐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이라면 전화통화를 자주 하고 싶어지고 그런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어찌 보면 요 나는 지금 요 내가 그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내 남자친구는 요 나처럼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 그게 변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돌아보니까 남자친구도 처음에 나하고 전화통화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남자가 그때 왜 그랬냐면요 그때 그렇게 전화통화를 하는 게 즐거웠으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자기가 재밌어 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요 남자친구는 요 여자가 싫은 게 아니고요 여성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거나 대화하는 게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 정도인 걸 수도 있거든요 연애 초반에는 그럼 왜 그렇게 했냐면요 나라는 여자의 마음이 알고 싶었고요 그걸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조금은 궁금함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재미도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남자는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을 잘해주고 있는 남자가 되어야 자기가 연애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재밌는 건 아니더라도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분명히 재미가 사라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요 여자친구에게 잘했던 그 모습에서 조금 긴장이 늦춰진 상태를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여자친구에게 비난을 받거나 서운한 마음 표현을 듣게 된단 말이죠. 너무 즐거워서 했던 건 아니지만요 가끔 서운하다는 표현이 들거나 자기가 생각해도 재밌지는 않은데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재미가 조금 더 빨리 식을 수는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그럼 도대체 나하고 왜 사귀는 거야? 아, 나도 이제 너하고 전화 안해아 그럼 여태까지는 나한테 억지로 맞춰줬다는 거네 마음도 없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물론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는 라걸 인정해요 그래도 조금만 더 참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요 남자는 요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는 게 재밌지는 않아요 이젠 막 욕하는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겠죠 아 그러니까 도대체 나하고 왜 사귀냐고 아 열받네 나도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지는 않아 아 그럼 난 지금까지 마냥 좋아서 지하고 데이트해 준 거야 나도 그렇게 안 봐도 생각 없는 사람이면 헤어지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내가 그러니까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마치 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억지로 나한테 맞춰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내가 싫은데 그렇게 참아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자친구인 나를 싫어해서 전화통화를 하기 싫은 게 아니고요. 데이트를 하기 싫은 게 아니고요. 그냥 여자친구인 나와 전화통화를 하는 거나 데이트를 하는 게 그렇게 재밌지는 않다는 정도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니라 단지 재미가 없다는 건데 여성분들이 혹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연애를 좀 오랫동안 지속해 오신 분들은요 남자친구가 나하고 노는 것보다 PC방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거 나하고 밥 먹는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노는 거 나하고 밖에서 데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느껴지다 보니까 나를 귀찮아하거나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나는요 이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걸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도 없는데 나 혼자만 좋아하고 있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겠죠 앞서 말한 남자들이 이런 성향들이 여성분들이 들을 때는 정말 화가 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이게 남자들이 여자에게 감히 표현하거나 말할 수 없는 진짜 속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좋은데요. 자기가 편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연락을 하고 싶고요. 자기가 에너지가 넘칠 때그 넘치는 에너지로 자기도 데이트를 즐기고 싶거든요. 여자인 나도요. 이런 마음은 동일할 수 있어요. 내가 심심할 때 연락을 해보고 싶잖아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하고 싶잖아요. 날씨가 좋아서 오늘은 남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데이트를 하자고 하시는 걸 거고요. 근데 이런 내 바람과 같은 방향이 아니라고 해서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너무 쉽게 치구해버리는건 아니냐는 거죠. 많이 속상하시고 화가 나시겠지만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자들은 요 여자하고 잠자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남자친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자꾸 잠자리만 하려고 하면 뭔가 불편해요. 그리고 사실 나는 남자친구에게 잠자리를 막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남자가 잠자리를 원할 때 나는 커트해내기도 했고요 불편한 기운을 전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내 눈치를 보면서 잠자리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남자친구가 요 만약 이런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과 잠자리를 안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남자가 원하는 것과 여자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요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어떤 남자가 요넌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려고 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자인 내 입장에서도 참 답답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내 마음을 몰라주나 라는 생각으로 서운해지실 수도 있겠죠 이제 조금은 수긍이 되시나요? 어찌됐든 나는 남자친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괘씸해요 그래서 이걸 용납해 줄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 남자친구에게 너도 이런 마음으로 나았나 라고 물어보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내 남자친구는요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나는 또 그래? 라고 긍정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아니 진짜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봐 그때 남자가 요 아주 조심스럽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싫은 아니, 건 아니고 가끔은 좀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지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나는요 이 사람과 싸울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렇게 나는요 용납을 못해주는 사람인가봐요 그런데 그에 비해 내 남자친구는요 자기는 진짜로 재미가 있지는 않고요 원하지도 않는데요 나하고 전화통화를 하고는 있고요 데이트를 하고는 있어요 물론 간간이 이어오는 정도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못할 수 있겠죠 그럼 남자들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왜 해주고는 있을까요? 여자인 내가 싫으면 헤어지면 그만인데 이 남자가 또 헤어지진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근근히 해오고는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가 나보다 요 우리 관계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자기는 그리 재미가 없는데 여자인 내가 원하니까 그걸 해주고는 싶나 봐요. 자기도 피곤해서 오늘은 여자친구를 좀안 만나고 쉬고 싶은데 내 여자친구가 그걸 원하니까 그걸 맞춰주고는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애를 쓰고는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데요 재미가 없다 보니까 피곤하다 보니까 가끔은 자발적으로 하려는 생각보다는 여자인 내가 원할 때 그걸 잘 맞춰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요 행복한 표정으로 즐거운 표정으로 나를 늘 대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어찌 됐든 내 남자는 요 자기 것은 좀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맞추고는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요내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지금 좀 괘씸하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담아서 남자에게 전하다 보면 남자는 자기가 지금껏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공격받은 느낌이 드니까 분명 또 억울해지겠죠 칭찬을 느끼는커녕 오히려 혼이 났으니까요 근데 정말 여자인 내가 원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전화통화를 하고 싶은 거고요 둘이 한없이 즐거운 데이트를 만들고 싶거든요 더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해가고 싶다고요 그러기 위해서요 내 남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해보고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요 별것도 아닌 내 자존심을 조금만 접어주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내 남자친구는요 자기 마음속에 이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나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니까 이게 당연한 거니까 라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내 남자친구와 오랫동안 잘 이어가고 싶다면요 내 남자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노력을 해갈 수 있어야겠죠 남자친구가요, 나하고 전화통화를 해주고 있구나. 내가 전화통화하는 걸 좋아하니까 자기는 별로 마음도 없으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맞춰주고 있구나. 그만큼 내가 좋은가 보네. 녀석 참 기특하다. 나와 데이트를 하면서요, 자기 친구들과 놀면서 막무가내로 욕하고 떠들고 매너 없는 행동으로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니까요, 내 기분 좋게 해주려고 지금 그렇게 애쓰고 있나봐요 나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요 자기 혼자 맘껏 놀고 싶은데 집에서 콕 처박혀서 쉬고 싶은데 그것보다 내가 더 소중한가 봐요 오늘 데이트를 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요 그만큼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어요 정말 기특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기분이 더 좋아지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나를 기분 좋게 해주려는 내 남자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도 그에게 안쓰럽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칭찬 한마디 해주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격려의 말을 들은 내 남자는요. 기뻐서 에너지가 생겨서 나에게 더 잘해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여자인 내 기준으로만 너무 쉽게 판단을 해서 격려 대신에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거나 화를 내면서 내 상대방의 흥을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별하고 나서 내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줬다고 그때서야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내 남자는요 말로 자기 생각을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멍충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내 눈치를 보면서 자기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바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너그러운 태도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좀 보듬어준다면요 그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잘 버티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나는 그 사람에게요 그 정도의 존재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엄청난 여자라고요. 남자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남자라는 존재와 여자라는 존재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요. 연애를 하다 보면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상대도 그래야만 한다라는 좁은 마음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 연애를 더 망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의 상처를 키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은 이러니까 거기다 다 맞추세요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를 잘 대하고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도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면 그에 맞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남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애쓰고 있었구나 라는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신다면요 데이트가 끝나고 나서 오늘 나하고 데이트해줘서 참 고마워 힘들고 피곤했을 텐데 이렇게 내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가끔 내가 심심하거나 속상한 일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통화를 했을 때 가끔은 영혼이 없이 들어주고 있지만 묵묵히 들어주는 내 남자친구에게 전화통화가 끝날 때쯤에 오늘도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내 기분만 이야기했는데 항상 내 마음에 맞춰주려고 부드럽게 잘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 모습이라 나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요 내 남자도 분명히 나한테 더 반할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해주려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이게 어쩌면 내 남자를 제대로 배려하기도 하고요 내 남자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들어갈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사랑한다면요 잘해보자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헤어지려는 쪽으로 자꾸 꼬투리를 잡으면서 연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요 누군가의 가슴속에는 되게 불편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새롭게 알게 된 좋은 정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인데요 어떤 것이든 행복한 결과를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